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가지고 정말 성의, 그러니까 많이 찍었다기보다는 성의 있게 찍었던 영상을 굉장히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 실수로 손두리채 통째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번 주에 올려야 될 영상이 다 사라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주 초부터 또 영상을 찍지는 않아가지고 어할까 하다가 저의 꽉 채운 하루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골프 레슨을 시작하면서 조금 하루를 더꽉 채워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스케줄... 저의 첫 번째 일정은 골프 레슨인데요. 골프 레슨이 아침 7시 시작이에요. 7시보다 조금 더 일찍 연습장에 갑니다. 6시 40분, 6시 45분까지 골프 연습장에 가고요. 그리고 연습을 조금 하다가 7시부터 20분 동안 레슨을 받고 그리고 한 40분까지 연습을 또한 20분 정도 더 하고 2, 30분 하다가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골프를 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뒤면 도착할 것 같아요. 회사로 갑니다. 지금 7시 50분이고요. 회사 가는데 한, <웃음>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도착하면 은 바로 피트니스 회사에 있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근무시간을 바꿨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시간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시간 좀 촉박하긴 했는데 그래도 꽤 선방한 스케줄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착해서 운동을 하면 운동도 더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계획대로 운동 자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 끝나고 칼퇴도할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시범적으로 해봤던 새벽 골프와 아침 헬스와 근무, 그리고 칼퇴까지 완벽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가서 초콜릿도 사왔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민기적 때다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칼퇴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쉬고 영상 편집하고 그러면은 여유가 좀 있겠죠. 일 년이 맞는 것 같고요. 응. 그리고 근데 제가 신문사 기자 때. 어 구름이 안녕. 한줄 알았지. 응. 근데 전했다 얘기는 아직 안 했지. 오늘 어. 통화 안 했으니까. 근데 영경이랑될거 같다고. 그 얘기 했지. 오늘 결정 나는. 저는 스킨케어에 돈을 잘안 써가지고 엄마가 코스트코 같은 데서 두 개짜리 사면 은 그냥 하나 주고 이런 것만 계속 썼었거든요 이거는 벌써 많이 썼는데 c m p 그린 프로폴리스 안티옥시던트 앰플 이게 엄마가 코스트코에서 항상 사시는 건데 사면은 막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저를 하나씩 주세요 <웃음> 내돈 주고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이게 처음에 처음에 엄마가 이걸 몇달 전에 사왔을 때는 이거 한번 쓰고 피부가 뒤집어졌거든요? 제가 피부가 뭐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 화장품을 아무거나 써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피부인데 한번 진짜 뒤집어진 이후로 안 쓰다가 똑같은 제품을 며칠 뒤에 한번 썼더니만 그땐또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안 좋아. 냄새가 양 냄새가 나서 향이 진짜 별로예요. 이거. 향이 진짜 별론데 짠득짠득한이 이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이 이걸 발라주겠어 이집션 매직크림을 여기에 코팅하듯이 발라주면 완전 마치 무슨 막이 씌워진 것처럼 너무 번, 번뜩번뜩하죠? 애플 워치에 필름을 붙일거예요 필름이 떨어진지가 좀 됐는데 게을러서 못 붙이고 있다가 지금 에이, 날씨 진짜 따뜻네 장에 도착을 했고요. 얼른 가서 운동을 할 겁니다. 가자. 그러면서. 도 아, 음, 음. 근데 뭐. 지출도볼수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쪽 매황 능동이. 특별히 빵거가 아니면은 바람을 낼 수도 있고. 바람.. 바람도 넣겠다 바람 아까 넣었어 바람, 바람 넣고 빵빵 났어 땡빵 났어 커피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공주처럼 오, 그 공주처럼 공주대접을 받는게 옛날 방식이야 그것도 어? 어 예쁘네 눈을 음. 높아야지 보라색하고 되게 잘 어울리죠, 그런 게. 응. 가자. 이뻤어 아무튼 엄청 이쁘더라. 이렇게 쭉. 프랑스애들좀 봤잖아. 프랑스애들은 아기자기하고 예뻐. 어. 예쁘고 작아. 근데 독일에는 독일하고 스위스가 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너만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독일에 가니까. 아, 이건 무슨, 유럽이라고다 똑같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생채가다르게생겼냐 아니고, 맺힌 게 생긴 Girlfriend, you got me smiling. What a r a c h man.